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급한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빵이요.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러한 제보가 왔습니다. 이 제보를 보시면요. 보통 노멀 클라키라고 부르는 미국 가재는 빨간색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오렌지색 미국 가재가 나타났다는 DM이 왔습니다. 이 오렌지색깔 미국 가재도 유해동보로 돼 있거든요. 오렌지 클라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근데 같이 가요. Let's 츠 고. 오늘 인트로 좀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미국까지를 저희가 많이 잡았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잡았던 빨간색 미국까지는 노멀 클라키라고 하고 화이트 클라키랑 오렌지 클라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잡힌 거는 저희가 잡았다 노멀 클라키인데 여기에 오렌지 클라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보가 급작스럽게 들어와서 저희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런 미이 약간 이런 말씀을 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 오늘 저희 3시간 차 타고 왔거든요 많이 속았어요 파란 가지 발견했다고 해서 갔는데 없고 아제 아에 네, 그분이 잡아온 사진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구독자분을 믿습니다 원래 저도 믿어요 에 있는데 <목소리> 가면은 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 <웃음> 여기 연못인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저저저저저스프레 <웃음> 오, 진짜 오렌지 클라키네 지금 진짜 있어요 얼핏보면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꺼내면은 100% 오렌지 클라키 같습니다. 잡았어요? 네 진짜다 오, 진짜다 진짜 오렌지 클라키네 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작은 연못에 이렇게 있다는 게 어쨌든 저는 구독자분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해 주셔서 근데 여기가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 다른 곳으로 유입될 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얘도 유해동물인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급하게 와가지고 통을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리네랄 와 진짜 이게 대박이네 오렌지 클라키가 오야야야이징탕 걸려라 이럴게요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이야 이거두 마리가 또 있네 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오, 아 아아 아, 아. 어 뭐야 이거 미꾸라지 왜 이렇게 커 저거 오우야 거의 뭐 감을 치요아 너무 빠르다 아 얘가 뒤로 가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브러네 여기 못 잡으세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조심히 가야 이거 뜰 채로 못 잡겠는데 들어갈까요? 아 아차가자 간다 눈뽕 먹여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잡는다 아 너무 빨라 미친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돌 들어도 많을 거예요 보세요 없네 내말 믿지 마세요 걔는 뒤에서 누르면 되겠다 하나 둘셋아오안돼오 아, 아. 여기 바지야얘 커요 오 잡았다 아 놓쳤어 저는 여기 한 마리 잡고다 잡았다, 잡았다. 아이제 진짜 클라키네 클라키 맞아요 100%예요 도돌도돌한 게 있으면은 클라키인데 여기 도돌도돌한 거 보이시죠 들어가 어휴 자, 여러분 저 사이에 지금 한 마리 보이시죠 아마 못 잡을 거예요 겁나 빠르거든요 아, 놓쳤어 아, 근데 이게 번식을 한것 같아요 사이즈가 지금 안 커요 다 겨울을 한번 지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더 문제예요 사실 겨울에 죽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연못 반대편으로 왔는데 여기 도한 마리 쉬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다 작아요 그리고 저는 못 잡을 거예요 눈치했다 잡았다. 보시면은, 여러분, 살피한지 얼마 안 됐나봐요.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하죠? 그럼 내가 잡아볼게요 브루시, 나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아우, 야. 눈 없어질 뻔 했다. 얘는 지금 말랑말랑하고 제가 옆에 부러뜨렸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얘 죽일 거예요, 제 들어가. 이곳까지들이 돌 밑에 은신하거나 밤에만 슬 나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큰돌 하나 들추면은 없네. 있어야 되는데. 클락키 맞는데, 얘네. 분명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산책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나라 유해종인지 절대 모릅니다. 미국 까지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살살. 응, 없어? 예 없니? 없어 돌들면 바로 도망갈 거라서 분명히 여 예, 보이시죠 저기 아 너무 빨라 그리고 원래는 미국까지 전부 다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경기도권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데 계속 큰 문제라고만 하고 있네 잡지도 못하고 일단 많이 잡거큰 문제라고 자신있게 씹으릴게요 이리로 네, 와라 오렌지 글라키야 너네 잡혀가면 은혜한테 롯나 먹혀요 그렇게 저거 방심하고 있다 뒷걸음쳤다 눈치갔어 하지만 할수 있어 은혜한테 맛있는 걸 먹이는 거야 난할수 있어 개구리 이렇게 시끄러워 갑니다. 가지마. 일로와, 일로나 방금 엄지손가락 박살 났거든? 멈췄을 때 연타 못 치게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여기있다. 오케이, 이 기하야. 아, 자게 진짜 힘드네. 큰일 났다. 갑자기 안경을 뽑아뒀다고요 알이 없어졌어? 응. 네. 어, 저기있다, 저기다그리 저기, 저기, 저기, 빛나는 거. 내가 해줄게요. 이거 들어오세요. 거기 맞아요. 일단 브리 안경 알 사드리고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뭐, 어떻게 끼지? 됐어요, 일단? 대충은. 어. <웃음> 어지러울 텐데? 제손 잡아요. 네? 빨리 이럴 타임 먼저 잡아. 은혜씨, 미안해. <웃음> 리발, <이봐>. 여기있다. <웃음> 자, 이 돌. 살살 펴면 여기 밑에 리발레키 한 마리 있죠? 이제 갈데 없지 일로 와 이래 기야 크다 크다 오케이 너희 다 뒤졌다 진짜로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이 돼서 텐션이 좀 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는 아 어, 물지 마이씨 그렇지 그렇지 제가 박살났네 이게 뒤졌어요 잘했죠? 부와 중에 지금 브르니 안경 박살나서 저 혼자 여기서 미친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 지나다니도 있거든요? 다 지금 저만 쳐다보는데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자 요런 애들 있죠? 여기다가 뒤를 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 록발맥기 <웃음> 앞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가자 보자. 나 산책하는 거야 인생 마지막 산책을 이빨 넣을 야아이고부리님 안경알 날라가서 헤드랜턴도 그냥 내펜꺼 치고 간거봐 저거 비싼 건데 자 여기 지금 사이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너 거의 도망갈 데 없을걸? 어케이 렉이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 야, 좀 시끄러워, 청기구리할게야 자, 꼬리부터 해서 들어가, 이세우를렉게야 지금 한 여섯 마리 잡아놨거든요? 여기는 거 오늘 다 쓸고 갑니다. 번식 절대 못하게. 리발렉이들 어딨니? 소문난니 아까 엄청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나와 있다가, 지금 저랑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혼비 백산인 거지. 계속 백산해라, 뒤질 거니까. 자, 여러분, 여기 차이 있는 거 보이시죠? 드래곤볼이야 리버. 순간이동하네 자, 여러분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덮쳐볼게요 오케이 너는 진짜 됐다 오케이 레기야 오케이 크다 와 제일 커 지금까지 잡아둔 거지 제일 커 들어가이 레기야 오케이 저기 두 마리 너희 다 뒤졌어 굉장히 잡기 어려운 포지션에 있습니다 얘는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운 좋게 잡았어 요물좀물좀 대가리 붙들어가 아 너는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지금은 좋아 내가 터득했어 리발렛기야 아, 아얘 말랑말랑하네 좋았어요 네 가셔도 돼요 이제 네. 많이 잡았거든 나 진짜 힘들었어 나기 내가 대충 요령을 알았어요 얘네 음. 지금 이쪽에 없어요 응. 잠깐 자리 피하고 오면 또 있거든요 처음 봤던 장소에 지금 좀 있을 거예요 오 잡았다 오자마자 한건 하시는구만 안경 붙였구만 <웃음> 이렇게 하고 발로 앞에 딱 밀고 이렇게 하면은 오. 오케이 일다이피 누이주고 매부었고 마당 쓰고 오레지 클락키 와 저기도 있다 개크다 엄만가보다. 근데 저거는 좀 자연해지는데 일단 얘 넣고 올게요 지금 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금붕어 같다 그죠? 금붕어도 방생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구피도 그렇고 심지어 구피 천도 생기고 야 개구리 랄끼야 좀 조용히 해라 한 시간 정도만 더 잡아볼게요 여러분 최대한은 박살내고 가야 되니까 아 지금 여러분 갑자기 제보자 분이 와주셔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 저 아, 예. <웃음> 아, 근데 여기 에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생긴지 얼마 안된 연못이어서. 그럼 이게 거의 그냥 방생을 한 거네요, 어떤 분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렌즈 클라키만 살고 있는 걸 보면. 네, 그러니까요. 원래 이걸 좋아하세요. 물가에서 아 생물들 찾아보는 걸 좋아하세요. 아, 진짜요? 보고 있는데? 네. 주황색깔 가재가 있는 거예요. 제보였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웃음> 진짜 너무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더 팬이에요.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애들 너무 빨라가지고. <웃음> 겉에 있는 거막 이렇게 건졌는데, 아홉 마리 정도. 저희 땀 빨빠 흘리면서 지금 아홉 마리 잡았거든요. <웃음> <웃음> 자 지금 제보자 분께서 어제 잡으신 한더 아홉 마리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가지러 오신다고 또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 저기 이렇게 저렇게 열 마리 채우겠어. 찾았죠? 여기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어... 놓쳤어. 난 잡았어. 야, <웃음> 여러분 얘도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탈피한 애들이 좀 아, 많은 네. 것 같아요. 들어가라. 놓셨어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잡았어요? 어, 아, 나이스. 어, 야, 물지 마. 네. 작은 애들 시부터 말려야 돼. 지기 갑자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기 여기 보세요. 저기 보이죠? 오, 밑에. 한번 잡아보세요. 맞습니다. 다 경험이니까. 네? 아, 그러네. 신발 좋은 거 신으셨네. 아, 야, 아 운동하셨네. 무리 생각은 못했네 저, 어, 잡으셨어요, 진짜? 어, 진짜. 그렇 아, 아 그렇죠 아. 알았어요. 응, 저기 또 있어. 병에 <웃음> 해보시겠어요 여기? 뜰채 있었네요. 아, 뜰채가 힘들어요 사실. 아니, 손이 더 쉬워. 요 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쳐으세요 앞에. 이렇게. 이게 다 요령이에요. 한번 만져 보세요. 물리면 아파요. 요령. 아, 근데 팔 보니까 운동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왜안 아프지? 이근처사시나 봐요. 네. 종종 잡아 주세요. 이건 아니요? 죽여야 됩니다. 왜 찍어? 야, 지금 만나자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나 보다. 아니, 그게... 친구분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그게... 꺼낼 수 있어요? 여기 넣으세요. 어우, 예쁘네. 어, 크다. 들으시면 잡으신 거예요, 이제. 아. <웃음> 저구독자 분이 해보고싶다고 하셔 가지고 잡아서 여기 넣어 주시는 것까지 한번 해 주세요. 아. 어, 불렀어요? 아우, 맞지. <웃음> <웃음> 눌렀어요? 잡았어요. 여기 넣어 주시면은 자 여기 구독자분이 어, 잡으신 거예요 아유. <웃음> <어휴. 웃음> 자 빼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이제 아오 잘하시네 우와, 힘들었다 <웃음> 딱 바닥에 딱 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야. 손으로 바로 넣으세요 <웃음> 여기까지 딱넣으시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빨리 채널 하나 파세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 협동해서 잡은 어여여. 우리 협동한 건 놓치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아 얘가 지금 여기 아직 끈을 못 놓네 아이 새끼 물러 그려 그래.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브르님솔프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잘 없고 가에 많아요 잡았어요아 나이스 오씨 다 젖었네 어몸 좋아 보인다 이러고 다닐게 이렇게. <웃음> <웃음> 들어가라 어여여여. 일부러 그랬죠 아니, 아니. 이번에 내가 손 물리라고. 아이, 씨 이... 아 <웃음> 와, 많다. 금붕어 많이 잡았다. 이게 현재 불안종으로서 수익, 유통, 사육 다안 돼요. 모든 거다 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보통 무시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잡아서 죽여주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 멘트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계속 잡을 거예요. 아, 여러분 저 구석이 지금 큰놈한 마리 있는데. 어 들어왔다. 오케이. 아, 이안 가셨구나. 야,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운이 굉장히 어... 좋으시네요. <웃음> 얘네 이렇게 만지면은 말랑말랑 하거든요. 네 만져보세요 네네 어 말랑말랑 어 방금 죽이신 것 같은데 쑥소리 났어 방금 들어가 오케이 똑같아 <목소리> <목소리> 뭐야 럭블르 이렇게 어디 갔어 야럭브르 이렇게 또 안경 못 치러 갔다 잡으셨어요? 여기 있는데 너무 갈대가 너무 어려워요 아! 지금 브리닝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여기 진짜 은원폐하게 좋다 브리닝 뉴트리아 같은데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디 어디 뜰챘을까요? 아 여기 손으로 해야겠는데 오 잡았다 앞에 앞에 앞에 잡아 잡아 어, 오케이 잠깐만 여기도 한 마리 거어요오 지금 거의 뉴트리아 비니 했어요 지금 갈대 속에서 오저 크다 뜰채로 할게요. 오됐다됐다 오케이 아 <웃음> 어, 여기가 제대로네 야네마리한마에 마리 잡은 거예요 저희도 지금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어요 일단 이거네마리 넣고 올게요 아 이런 거 잡아놔서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좋아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고 이거 생태계 교란종이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뭐,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네 네. 퇴치하는 목적으로 지금 찍는 거거든요 자네마리다 넣을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잡은 것만 20마리 좀 넘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제보자분이또 아홉 마리 가져다주신다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잡으신 거구나 야이 사이즈 크다 어 죽은 지 얼마 안된 건가요? 한 마리는 뭐? 죽은 지좀 돼가지고 아, 얼려놨었어요 아, 네. 제가 먹을 줄 알고 또 얼려놓으셨구나 <웃음> 아 감사합니다 집에 키우는 아이들 먹이라고 아 네, 진짜요? 페페랑 아우랑, 아우랑, 아우랑. <웃음> 진짜 제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통 혹시 가져가도 될까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잡아온 거 여기다 한번 다 풀어볼게요 얘 나올 수 있으려나? 나와 리발렛 나와 옳지 아이 스킬이네 얘 털면 나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 근데 딱 웃긴 색깔이야 진짜 벌써 요리한 느낌이다 이거 어 스킬 좋은데? 랄건 좋네? 쟤러분 이게 지금 다 잡은 겁니다 한 30마리 되겠다 이게 관상용으로 개량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럴걸요? <웃음> 근데 네네. 여러분 이 플라키 종류가 많아요 파랑색도 있고 화이트 미스테리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명백하게 오렌지입니다 빨간 거랑 완전히 색깔이 다르고 자 그럼 저는 이 녀석 바로 가져가서 수바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발견된 적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네. 뉴스에 나온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진짜 최초 발견자세요 아니 무릎은 왜또 그저께 비 오는 날에 넘어져가지고 <웃음> 약사로 갑시다 제가 약사드릴게요 <웃음> 제보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나중에 속초 오시면 연락 주세요 <웃음> 정보를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아왜자요자 다... <웃음> 여러분 지금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얼음물에서 하나하나 다 씻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음... 이는거 보이시나요 거의 영도씨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와 이거 말이 안돼 <웃음> 뭐야 야야 자 새벽 3시야 얘네 진짜 그 연못이 꽁꽁 얼지 않는 이상은 얘네가 계속 거기서 살아있어 가지고 번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루게 버려야 돼요 얘는 지금 바로 얼려서 내일 추배를 팔게요 몰골 괴롭갑다 나상나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렌지 클라키 오렌지 미고까지를 잡아왔습니다 <웃음> 절대 하트면안 돼요 하하면 가세페스트라 병 걸려서 바로 뒤져요 핥아워 <웃음> <웃음> 요새 생명보험들. 자 여러분 보시면 명확하게 오렌지 클라크입니다. 요거 확실히 주황색이지 않나요? 어. 이게 유해 동물이거든. 우리나라 이게 또 퍼지면은 변종들이 또 난리를 친다고. 알겠어? 그럼 너가 잡으러 가겠지. 너도 같이 갈 거야. <웃음> 나안 너... 가. 왜? 왜 나만 고생해? <웃음> 자 근데 요거는 개량종이라는 말도 있고 자연적으로 색깔이 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 요 오렌지 클라크가 다행히도 제가 평소에 미국가지를 잡는 전라도 영산강 그쪽에 쫙 퍼진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도심의 한 인공 공원에서 발견됐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100% 풀어놓은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공공원 주변에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공공원에 얘들이 깔려있다는 거는 누가 방생을 한 다음에 번식을 한거라막아 진짜 왜 이래 너는 두 마디도 얘기 잘 못하면서 나는 열 마디 중에 한번 실수하면 개 리라라 하네 이거 너 거잖아 채널? 어 맞아 어왜 혼나지? 어디까지 했어 리빨 그래서 얘네를 방생을 했다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미국 가재를 잡았을 때배때기 부분이 굉장히 검해서 왜냐면 얘네가 진흙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배때기가다 진흙밭이 되는데 얘네 보세요 깔끔하죠? 그냥 얼렸다가 해동만 시켜놓은 건데 싹딱 깔끔합니다 이거는 얘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다는 거 거기는 뻘밭이 아니라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배때기에 때가 낄 그게 없었거든요 자 아무튼 거기다 방생하신 분은 제 영상을 만약 보신다면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오면 정말 큰일 나고 제가 또 운전으로 여섯 시간 동안 로나 차 오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 배고파. 너 배고파? 너 이따 이거 먹을 거. 야너 미국 가서 경험은 있잖아. 이래가지 아, 은혜가 미국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내 거? 너 미국까지 먹었었잖아. 너 어떤 여자랑 찍은 건데? 그거야 혹시? 숯불 해가지고. 옛날에 숯불도 해서 그 먹었었고. 감자 이상한 거? 너 다른 유튜버 카메라 하면 알바하니? 뭐해 뭐? 해먹어? 됐어. 아이. 아우 셰끼. 자이 오렌지 클락에 있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은 꼭한 번씩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진짜 멸종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서 멸종을 안 시켜서 만약에 잡았다 키우다가 또 누가 방생하면 또영상감이나 근처 한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꼭 잡아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차분은 오렌지 클라키원뭘 해먹을거냐 바로 바로 바로 원래는 개요리 태국요리 포파포커리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어때 멋있지? 아숨 참고 있었어 입 냄새 날까봐 퇴! 이 개야 퇴! 퇴행. 후! 양치 하루에 네번씩 하는데 거짓말 치지 마엿 먹어 엿저 <웃음>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거 같아 뭘 뭐, 결혼 세달 찬데? 잘못된 거 같아 결혼이? 어헐 어 자기야. 나 성공했어. <웃음> <웃음> 이 풍판버거를 제가 깨다슈고 기를 잡아가지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개만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재로 한번 풍판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렇게된 전부 다 목욕하러 가자. 따라와. 돌아서 와도 여기 서거 찍을게. 이거 먹고 돌아와. 자 여러분 이가재를딱 하나 바로 들고 하나 둘 셋. 워터야. 뭐, <웃음> 아예 크게 하는구나. 어 화가 나서. 뭐문에니 네 얼굴. 아니 봐 이게 맞을 건데? 맞을 건데. <웃음> 몰라. 개 절었어. 갑자기 맞아가지고 불쌍해 니가 만든 거야 니가 그쪽뺨 아니야 이렇게야 이쪽 뺨이야 아! 워터야 아아 뭐, 싫어하네 좋아 <웃음> 자동음성이냐뭘 보고 워터야 뭐, 하면 나오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요 가까운 배떡이 깨끗하더라도 요 칫솔로 바로 도저주 나였어 아너 지금 나야? 니네 채널이잖아 니네 채널 아 맞아 알겠어 하나 둘셋 조저 조저 조저 조저 조저 조저! 내 채널이야 조저 조저 조저 조저 조저 하지마 자얘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좀본아니까아 진짜 거 내꺼라니까 개빡치게 뭔줄 알아? 네가 잘해서 떠들지마 장난니까 이제 우리 싸움이야 <웃음> 자 여러분 가재가 아무리 하해도 얘네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재페스트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여가지고요 열을 가해도 사실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얘네는 토착된 지좀 오래돼가지고 가재페스트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저도 이때까지 많이 먹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주 깨끗하게 일단 씻어주는 거예요 오, 자 요정도만 딱줘줘도 충분하니까 이때대요아뭐아야아 아, 너가 한거 써볼 게임이었지너 내가 한거 따라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씻었으면 얘네 내장을 빼줘야 되는데 얘네 손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부채꼴 모양의 꼬리에서 가운데 있죠. 자이 가운데를 잡고 뚝꾸 넣어요. 아야 누가 그런 효과 없네를. 개로 같네자 여기를 또 그리고 쫙. 진즈네 진짜로. 슝이라 해서 슝! 이라 해서 슝이다이다 슝! 이라 해서 견제할 뻔했어 진심으로. <웃음> 여기를 사야 지면충분하까 <웃음> 내가 알겠지 이대0자 아. 그럼 이런식으로 여러분 내장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다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개 립노가다 하면 거, 커피 좀 마시고 하고 있어 와. 어 내가 다 했어? 너 어디 갔다 와서 뒤질래? 미..미안해 미, 미, 다시 갈게 일로와! 아니야! 와 여러분 지금 은혜가 거의 다 했는데 와 이거 장기 신랄하게 빼버리네 아목 아파 아 엄살 때릴거 없어? 어 이걸로 직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지 알지? 어떻게 되는데? 이걸로 온갖 해산물을 다 닦았어 그럼 나먹을려 가재머시기 가재머시기 뭐 <웃음> <웃음> 하세요? 마시는거 해주려고요 빨리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은혜가 배고프면 은막 화나고 짜증하고 갑자기 다른사람 되버려가지고 저도 짜증나는데 솔직히 짜증나 티 낼수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소연하는겁니다 여러분 하이 <웃음> 거의 상만이요 상만이 상만이는 귀엽지 나귀엽잖아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어느정도 빼준 아 미친 눈치없는 물래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물기를 안빼준 미국가지를 일단 바로 튀겨버릴거예요 빨리 따라와 따라와 빨리 빨리와 가자 패스트로 처만두잖아 아이씨 오이씨 잠깐만 진짜 리얼이었어 초파리가? 처 맞은 게 리얼이지 상식적으로 초파리가 날 물어? 아니날 다치게 해? 어,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왜? 초파리가 여기 붙었어? 아니 이렇게 날라가고 있었어 <웃음> 나카메라에 찍혔으면 좋겠다 100% 안 찍혔을걸요? <웃음> 왠줄 알아요? 그냥 처 맞은 거니까 나는 후라이팬 팅 <웃음> <웃음> 역대 최고 발성이다나자 <웃음> 바로 부리야 <뿌리아>! 부리야 <웃음> 어, 말고 다른 게 하기로 했잖아 하나 둘셋 <웃음> 뿌뿌뿌 <웃음> 아니 여러분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집 지붕 쪽에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에서 살짝 불이 났어졌네 진짜 살짝 나왔는데 은혜가 갑자기 보더니 불이 조금 살짝 그니까 뿌뿌뿌 이야 연기도 <웃음> 났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파이야자 <웃음> 튀김류 바로 롱롱롱롱롱 일부러 안 했어 한 번쯤은 줘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형편없다 롱롱롱 여기 누가 그렇게 해. 하는 거야 롱롱롱롱롱 뭐라도 <웃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DP에 <웃음> 빠져서. 나 황장수. 야, 리발렉이 자, 여러분, 기름이 다 닮아지면. 자, 여 미국 간짜라기들은 바로 입장! 자, 엄청 킬 거, 아! 와 아이씨! 내 손에 다한거 봤어? 아니? 야리발렉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까 주황색이었는데 점점 빨개지, 너. 뭐, 맞지? 자, 여러분, 가까운 애들은 열을 가면 빨개지잖아. 뭐 때문이지 알아 저번에 내가 얘기해줬지. 키토산. 오, 땡, 아싸장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내장이라 나오죠. 얘네가 아주 아주 바싹하게 튀겨질 겁니다 왜냐면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콧충 같은 것들이 아, 사라지게 만들게요. 사라지게만 한대맞춰줘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웍웍웍웍 아까는 주황색이었는데 지금 완전 다 빨개졌어요. 보세요. 이야. 오. 야, 가까이 서 찍어 주물해야지. 왜 가까이 찍어 기름 막 튀는데. 또 봐. 또막 생생하게. 야, 야, 야. 이치를 아따가. 저기 <놀람> 절대 대로자 여러분 요한장더찍으면 그 여기다 바로. 츄르 츄르 츄르 츄르 츄르 츄르 츄르 츄르. 그만 그만. 명령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 요리야. 내 채널이고. 소리토리토리. 소리리리 <놀람> <찍어. 놀람> 물어! 내가? 아. 자 여러분 이제 다튀게 됐으면 바로 톤오프 어 톤오프는 없네 아직 <웃음> 이이이이다내거야자이 미국 가재들을다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들어가라 뽀찌 상만이 아, 페페 아너왜 페페. 아, 페페 아우 할때안 말도 안하고 상만이 할때 뭐라 해? 달러 아니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챙겨주잖아 군바야 내가 만지면 가만히 있는데 너 군바야 도망가지? 어 이게 다 너랑 나의 그거야 차이야 너 차이를 말 못해서 그거야 라고 했지? 전두엽에서 안 돌아가지고 미야해자 여러분 이렇게 싹다 기름을 조금 빼주고 자, 이제 볶밥 볶거리에 들어갈 야채들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첫번째로 라르이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라삭. 라삭 이것도 봐. 얘는 왜 씨가 없어? 얘도 변종인 줄 알았잖아. <웃음> 너처럼. 너 생각해보니까 라삭은 없네. 자기 전에 또 혼자 생각할 거지. <웃음> 여러분은 왜 맨날 자기 전에 생각에 빠져요? 눈날 45도로 올리고. 뿌리게야. 자, 파프리카 여기 다 아, 넣고. 맞아. 아 씨. 쟤는 저 나도 넣어 버려 까먹어서 안 했는데. 너 지금 머릿속에 그거만 생각하고 있었지. 저 다음에 이 10분에 크게 홍로추. 밀라라네 <웃음> 맞잖아 니가 1분의1 아니 라삭! 키호 라삭! 키호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있어 요맛이 옛날에 총 맞은 적 있어가지고 근데 약간 트라우마 있거든요 자여러 이렇게 야채 준비가 완료되면 따라러따라러 떠나러 아니 걸레로 막히셨네 <웃음> 그거 헨트라고 했지 야김선모또 왔다 공격해 라우마라우마 헤비머신건 <웃음> 네. 갑자기 밥 먹고.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후라이팬! 어 이게 좀 부드럽다 뭔가 경쟁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이거는 좀 나를 무시하는 느낌도 있어 경쟁을 해야지 더라구라 튕튕 튕파야 우리야 개웃기다 이거는 줄게 자 여기다가 올리브를 어너너너너너너너 펠리발 자 여기다가 마지단을 자요 정도만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 도도도도도도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으면 로즈가루 한 큰술 어우 한동이네 도도도도도도 자 그리고 란장 두 큰술 자 다음 니치오 두 큰술 다음은 롤리로랑 두 큰술 하지만 나는 다 조아의세 큰술. <웃음> 자 그리고 얘네를 한번 좀 끓여줍니다. 오도도도도. 자 그리고 아까 썰었던 야채. 완전. 아이 씨.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볶았으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레라루. 자한 큰술. 자두 큰술. 오 이제 푸파퐁커리가내 맞지? 아닌데? 리발레끼 무슨 냄새지? 이거? 어 태국 냄새. 어 태국 냄새지. 어. 아니 태국에서 무슨 카레 냄새가 나? 태국 가스라이팅. 오씨. 왜? 왜 그래? 여기가 튕겼어. 파리? 어. 너 어렸을 때 파핀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어, 맞아. 운룡 <웃음> 같은. 동명같...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주제야? 원래 주제를 <웃음> 만드는 거야. 인생을 개척하듯이. 괜찮아? 아니 아파? 일부러 하는 거지. 카메라 켜 있어. 아니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오, 오. 자 여러분 경허저도 볶아졌으면 푸팡팡커리 하이라트 바로 우유를 넣어줍니다 우유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감대로 때려 넣는거예요 와우 그리고 바로 화력을 키워야 돼요 어, 불야오 <웃음> 찌린다 찌린다 맞지 되게 안 섞인다 이게 저 한번 쫙 끓여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는 안 섞였는데 지금 좀 졸이니까 섞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가면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잘달! 아 이거 오랜만에 나 맞지? 어. 재밌어? 아, 응. 뒤질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줄였으면 여기서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 리고까지 했기 때 다투어. 그러사 하지. 응. 너 배고프지? 응. <웃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유해 동물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습니다. 참잘기다려진것 같고. 일년 내에 뉴트리아 한번 먹여 볼게요. 먹을 수 있지? 아, 아 뉴트리아? 어? 어, 아 예! <웃음> 이렇게 칼을 멍 때릴 때 내가 그냥 기습을 했더라고요. <웃음> <웃음> <웃음> 뉴트리아 먹을 수 있다고. 어 약속했다. 어? <웃음> 오늘 약속이야. 엄마원 분들을 약속한 거야. <웃음>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바로 천원 o f 여기에서 오렌지색 미국까지 후파 펑커리가 와서 내겠습니다 내가 아 그냥 퍼먹게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해줄게 괜찮아 은혜야 바쁘는데왜 이렇게 숨겨 아 밥이 개론나 말랐구나 론나론나 말랐네 론나 응. 말랐 어제 밥 했거든 개소리 하지마 50아웃 써있는데 너 하루가 50시간이니? 이따 봐도 돼 봐도 돼? 어, 어 저를 만신창이래요 여러분 아주 은혜가 먹음직스럽긴 하는데 은혜야 아 이거 아, 너무 진짜로. 미친애기야 <웃음> 아오 어, 깨끗하게 빨기도 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미국 까제 먹기 전에 카레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투 배를 배맛있어야살리자 진짜로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올리고당 세번 넣은 걸 진짜 잘한 거 같아 달짝 리해요 너무 달달해서 맛이 없잖아 내가 너무 달달하지 아니야 <웃음> 나 진짜 싫어하는 웃습이다 이게 어떤 웃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웃음> 자, 여 그러면, 미국까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바싹 튀었거든요? 통으로 그냥 씹어 먹으려고. 얘 예, 사실 일반 제가 잡았던 미국까지랑, 사실 아주 뭐 똑같고 맛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고소한데? 아니 카레랑 여러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꼬리만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내장이랑 등껍질을 뭐다 같이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카레랑 밥이랑 같이해서 먹어 맛있겠다. 나 이렇게. 거야? 아니? 너 멸구. 너 언제부터 이렇게 유해 동물을 탐했어? <웃음> 그게 아니. 같이 잡으러 가던가 뭐 번. 갈게오 한번 갈래? 너 식량 찾으러? 상만이랑. 장난이야. 상만 <웃음> 옛날에 가지한테 물린 트라우마 있다고. 뭔 소리야?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이게 바로 진짜 미국까지 푸파벙커리 바로 초베르. 아, 나은! 음. <웃음> 진짜 나은! 나 소리 들려? 아나라아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 먹어봐 나은! 나은! 나은! 나은! 나 내가 이렇게 알았어 맛있지? 근데 확실히 익은 거 맞다? 아니 어떡해 어떡하긴 가재베스트 걸려서 우리 둘다 하늘나라 저기서 계속 자고 있을 거야 자고 있는 트라우마 있거든 왜왜왜왜왜 아. 왜, 왜, 왜, 왜? 뵙고 싶어? 아까와 은하. 야, 람 은하한테 랍스타를 좀 사준다는 거 아유 더러워 아유 입에 나오는 색깔 봐봐. 응. 오늘부터 너랑 킷도 안 해. 원라안 하는데 뭔 소리야? 내가 민물향 같은. 아그 민물향이 좀 나지. 나 그거 싫어해. 아, 그러면은 내가 꼬리만 한번 줘볼게. 이거는 진짜 안 나.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내장 맛이거든요. 그 민물 맛이. 이거는 너 진짜 좋아할 거. 쭈쭈룩 다시. 주룩주룩. 카메라. 쭈르괴롭로가어 <웃음> <웃음> 음. 이거는 괜찮지. 꼬리만먹으면 맛있어? 응. 음.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밥안 하고 이 꼬리만 한번 뜯어 먹을게요. 투베르. 와, 그거 며칠 몸통 먹어볼래? 아니, 집게만 아니, 다리만. 아니, 여기 배만. 아니, 꼬리만. 아니? 오케이, 꼬리 내꺼. 아.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몸통 먹을 때좀 참고 먹었어요. 은혜 가지 먹겠라고 근데 은혜가 그 가지 내장 물 뱉는 거 보고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웃음> <나한테>? <웃음> 어, 어? 아니, 아니, 니네 나가리. 왔다 미국 가자 페페랑 아우 먹길라 했는데 싹다해버렸지 <웃음> <웃음> 아, 페페, 아우야. 진짜 미안하다. 나 내가 이때까지 미국 가자 많이 줬잖아. 똑같은 맛일 거야, 미안해? 저 꼬리만 여기 싹 올려가지고 아주 크게 먹어야겠다. 자, 팔아 본 그 초음음혜야 너무 맛있는데 락알이 좀 치워줄래? 라알이 앞에서 카메라 좀오 입술 응? 하트 모양이요 옛날에도 데이트할 때 지금은 전여친인데 그 전여친 저기 앞에서 막, 막 흔들면 보통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말에다손 놓고 있다 <웃음> 지금 알았는데? 아니 너 전여친 말하고 는아나전 <웃음> 전여친... <웃음> 아니 원래 너였어 장난질 거였어 오전 여친 누구? 아 진짜 아, 뒷구봐라 원래 저랑 은혜랑 러브스토리 살짝 얘기하자면 여러분 듣고 싶어요? 네 그럼 살짝 얘기해드릴게요 네. 아그 아줌마? <웃음> 미쳤네 와 이거 진짜 가스라이팅이다 이거 많이 들었어 잘해 뭘 잘해야 진짠데 <웃음> 자 여러분 은혜한테 요 꼬리 해가지고 은혜야 너 전화 온다 그 끊고 오 전화 끊고 라고 어? 어 끝났어? 응자 바로 보겠초 배럿 으 입에서 또 이상한거 나다으으으 더러워 더러워 f r a 키 t 안해.